여우, <웃음> 님의 너에게. <웃음> 저 우리 2015년을, 초보분연 아주 타이틀 곡. 진짜. 맞아. 타이틀곡 이것도 좋았고, 노래도 너무 좋았고, 건강을 <웃음> 회복하셔서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진짜. 아, 그니까. 되게 좀놀래서 감정이 미뤄진 거라서, 그 감정이 그 독감, 음. A형곡. 그래도 티저를 꽤 일찍 봤었는데 그니까 러 그리고 티저가 딱 벌스를 딱 부르는 음. 그, 그 벌스까지 들어간 거였는데 뭔가 그 들었을 딱그 순간부터 아 이, 음. 이거는 가수 진짜 가수다 싶었던 게이빈 어,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지 않는 그 공기도 되게 음. 슬픔이 묻어있는 그런 음. 느낌이었어 아, 그게 되게 그 곡이, 요, 요렇게 그 이별의 슬픔이 이렇게 딱 밀폐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? 음. 그러니까 그, 아까도 오셨잖나난 그것도 대중교육 하겠다. 그니까, 뭔가 그렇게 많이 됐는데, 좀 음, 밖에서 많이 어. 듣게 되는데, 딱 그거 너에게 나오는 순간, 음. 나 되게 없다질 거라고 했었는데, 음. 이렇게 그냥 싹 뭔가 현실세계랑 분리가 되는 음.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? 음. 그런 힘이 되게 있더라고요, 옹님 거리이 그러니까. 되게 눈물 맺혔어 엄청 못 듣는데? <웃음> 되게 청순같다 그걸 가이드들때도 사실 그랬는데 이거. 진짜 찡했어 음. 그리고 이게 이번에는 음원도 듣고 무대도 있는 것라서 무대도 다 봤잖아 그 그러니까 라이브로 무대를 할때까도 라이브도 물론 되게 잘 그리고 음. 난 무대를 되게 구성 무대 그런 세팅 음. 같은 것도 그러니까. 항상 그 브릿지 이후부터 편곡이막 터지는 음.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무대도 같이 오. 이렇게 꾸며져가지고 음. 되게 듣기에도 좋았고 음. 어, 무대 보는 것도 되게 나면 좋아도거든. 그 뮤직비디오도 되게 보면은. 음. 진짜 맞아, 되게 맞아. 많이 하고 계속 쓰는 정도는 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영상하고 뭔가 가사도 에너지가 응, 응. 나는 그런 경험도 너무 응, <웃음> 좋았고 그리고 아까 어른들한테 인정받았어요 어 맞아 <웃음> 유난히 맞아, 맞아. 사실 이렇게 막 빠른 응, 것 같은 경우에는 응. 응. 어른들이 얼른 이렇게 잘 좋다고 응, 못 받으시니까 근데 엄마 듣자마자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응, 응. 맞아 우리 엄마도 얼마 전까지도 <웃음> 얼마 전에 <웃음> 여우은안 나오냐 음반 <웃음> 방송 보고 있는데 얼마 <웃음> 어, <맞아. 엄마>, 전에 <웃음> 엄마 보통 2 주밖에 안 <웃음> 해. 좀 길게 했어도도 좋았어때 <웃음> 우리 엄마도 좋아하셨을 텐데. 나는 음반 동방인데 그 우리 라디오에서 그거 첫 라이브 때영반도 나올 <웃음> 때였잖아. 맞아, 맞아 맞아. 난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<웃음> 이렇게. 숨소리까지 컨트롤해서 하는 그런 게 되게 진짜 생라이브였던것같아음 진짜 보컬리스트 구나 역시 음. 그게 사실 음방은 이런 무대나 뭐 조명이나 음. 이런 연출이 같이 돼 있으니까 그게 같이 다가와 서 음. 느낌이 덜한데 사실 음. 라디오는 조금 어떻게 보면 맞아. 좀 가보상 음, 몰입하기가 음. 힘든 환경인데 진짜 순간적으로 참 가수 음. 참가수, 참가수, 절대인다 어, 절대인 <웃음> 어, <잘> <웃음> 맞아, 맞아 맞아, 절대. <웃음> 어, 그것도 되게 얘기해 콘서트 우리 관람한 거잖아요, 아. 피아노를 또아 <웃음> 그래? 너무, 아, 너무, 어. 너무 잘해개 그니까, 오프닝을 아예 피아노를 오. 연주하면서,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, 다른 멤버분들과 함께 공연사고. 음. 음. 아, 진짜? <웃음> 피아노도또잘 치시는 것같아 너무, 너무, 너무. 아. 그래서 내가 막 물어봤어. 진짜 치는 거야? 정말 어. 어. 진짜 치는 어. 거거나감별사야아 어. 어. 어. <웃음> 피아노를 잘 치고. 조금 가별사야, 조금. 어, 오케이? 그니 그래? 그,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. 슈퍼주니어 완전체 앨범. 아, 아, 맞아. 올해, 이제, 전음 이런... 아, 진짜, 어, 진짜? 규현님이 곧 저녁이래. 그래가지고 완전체 또 참여하고 싶지. 그래. <웃음> 그래 <쓰면> 좋겠다. <웃음> 그랬으면 좋겠다. 그랬으면 <웃음> 좋겠다. 우리 2019년 목표. <웃음> 그래, 슈퍼주니어 <웃음> 완전체 앨범에. 또 참여하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열심히 하자. <웃음>